아레나 아레나 욜로욜로욜로욜로욜로야 왜 분홍이 자니까 조용히 해야지 뭐? 분홍이 자니까 조용히 하라고. 뭐라고? 분홍이 자니까 조용히 하라고. 뭐? 어깨 째다. 하늘아, 분홍이가 왜깼을까네 꿈꿈이 생각볼어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분홍이 깬 거야? 네 쌤이 보라가 노래하길래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쌤이 무슨 일이에요 어 다름이 아니고 와 강아지다 강아지 쌤이 강아지 기르고 싶었어요 아주 기르는 건 아니야 연두 오빠가 여행 간다 그래서 며칠만 우리가 맡아주기로 했어 야 신난다 강아지다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어조꼬미라고해조꼬미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면 밥 챙겨주고 재밌게들 놀아라 분홍이도 그리고 잠깐만 봐줘 나 금방 나갔다 올게 참 이거 조꼬미 우유니까 조꼬미한테는 사람이 먹는 거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분홍아 봐 강아지 정말 귀엽지? 아조꼬미 정말 쬐끄하다 분홍이보다도 작은걸? 정말 이름 그대로야 빨리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조꼼마 빨리 일어나라 어? 안돼 분홍아 뭐하는거야 이거는 조꼬미 우유라고 어, 아! 어휴 부동이가 이거 자기 우유인줄 알고 그러나본데 어떡하면 좋지 걱정마 내가 분홍이 우유 챙겨놨어 야 분홍이 네가 먹어 어, 어, 어, 어. 와 쪼꼬미 일어났다 그러게 쪼꼬마 놀자 어, 어, 어, 어. 우와 목소리도 귀여운걸 어, 어, 어, 어. 쪼꼬미가 배가 고픈가보다 아 어, 우리 쪼꼬미 우유 주자 는다 귀여워. 우리 쪼꼬미 간식도 줘보자. 그래. <목소리> <목소리> 와, 쪼꼬미 정말 맛있게 먹는 걸. <목소리> 어, 쪼꼬미 왜 그래? 어, 얘가 아무래도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똑똑한 가아직 처음 봐어 영리한 조꾸미 우리랑 공놀이 한판 어때? 앗, 앗, 앗, 앗, 나가자 잠깐 조꾸미가 나갈 땐 외출 중으로 바꿔줘야지 앗, 앗, 앗, 앗, 앗. 우와 센스 만점인데 얼른 놀러 갔다 오자 어. 잠깐 문홍이도 데려가야지 바다라 쭈꾸미 바다라 우와 쭈꾸미 별걸 다할줄 아네 어, 어, 어, 어. 우와 대단한데 어, 어, 어, 어. 쪼꼬마 공 던지면 받아올 수 있어 어. 기다려봐. 어, 어, 어. 꼬미 너 다시 봤어 아무래도 연도오빠 밑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우리와 큰 뜻을 함께 펼쳐보지 않을래? 호라야 무슨 소리야 연도오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너도 알잖아 에이, 그냥 해본 소리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어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오 하늘이 제법 파는데 그럼 내가 너보다 머리는 조금 Well, yeah.